주의해야 될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철판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절대 밟으시면 안 돼요 빨간 거다으면안 되고 흰색 철 빛이 다으면안 되고 어! 어? 어떻게 시작한 지 5분만에 이걸 밟을 수 있어! 우야으우야 음, 음, 자 아, 오늘도 플레이해보는 미사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도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분을 한번 모셨는데 바로 앵그리보이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앵그리보이씨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앵그리보이라고 합니다 자부 드립니다 오늘 같이 청소를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오늘도 창작마당웹이 빌라피데이티드 웨어하우스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제가 알기로는이 게임 그래도 좀 난이도가 좀 있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앵버호님이 게임을 잘하시는 거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더 어려운 맵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와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신 거 아닌가요 혹시? 어 저희 반대편... 잠깐만 여기 가까이 오지 마요 이 맵은 굉장히 특이한 기믹을 갖고 있는데 눈 앞에 보이는 이 흰색 불빛 있죠 여기에 닿으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저 불빛에 닿으시면은 앵그리 보이시보다 예. 제가 더 화낼 수도 있어요 <웃음> 주의해야 될 점을 <웃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이흰 빛에는 닿으면 안 되고 어! 그 뒤로 가지마 뒤로 가지마 <웃음> 안야겠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철판들 있잖아요 네네. 이걸 절대 밟으시면 안 돼요 일단 청소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저를 네네. 조심해서 따라와 보실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간 거 닿으면 안 되고 흰색 저 빛이 닿으면 안 되고 어? 어? 어? 건드렸어? 진짜 불합시 안 떴어요. 저 그냥 점프만 했어요. 진짜로. 근데 이게 왜 떨어져? 아, 아니 근데 그게 그게, 그게 어떻게 시작한지 오분만에 이걸 깨부다아 이게 안 떴다니까 이거 아주 개까들 게임이지? 개게임이 그 이거! <웃음> 개까 게임. 거지 같은 아, 게임. 우린 망했어. 어쨌든 피해서 어 아직 안 떨어진 네, 네. 것도 있긴 하네. 아홉 뭐 근데 지금 거의 뭐떨어 일부 인데 <웃음> 야무진데요 저거? 괜 자 여기 있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체들과 네. 쓰레기들 어우 여기뭐 전부 다잘 주워가지고 저기 아니야 근데 밑으로 예. 떨궈도 쓰레기가 없어지는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확실하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소각로를 찾아서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네. 버려야 될것 같아요 그 떨어진 판넬도 지금 약간 쓰레기 취급을 한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애초에 철판은 쓰레기 판정이 아니어서 아 아. 어, 우유, 아, 어, 어, 어, 어. 어, 불빛 다올 뻔했어. 저한엔니다 지금. 엔인데 어. 앵글이 보입니다. 조심하세요. 숨이 잘 나요. 아 여기에 소강로가 있네요. 아 이게 소강로구나. 아, 여기다가 이제 시체 태우고. 아, 안녕하세요. 이분이랑 눈 마셔도 괜찮을까요? 잘생기셨네 좋은 인생을 살다 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보내드리고 <웃음> 이거 괜찮은 거 맞아?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이거? 아 그럼요 최근에 노딱 너무 많이 받아왔었어가지고 우울해서 이 게임 네. 더 이상 안 찍는다고 했었는데 이걸 안 찍으니까 제가 또 청소 전문 유튜버잖습니까할 컨텐츠가 없더라고요 아, 이게... <웃음> 일단 뭐 알겠습니다 열심히 옮겨서 아 잘하시네 조작법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이미 청소 마스터죠 제 화면에서는 얘가 지금 바닥에 지금 박혀있거든요? 아 그러네 꼈네 이럴 때는 이렇게 배걸레를 들고 우클릭으로 싸대개를 때려주면은 어? 어, 어. 어디갔어? 어어 일단 대딱치면 되지 않을까요? 증발한 거 같네요 네 비세라는 어. 워낙 똥겜이라서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웃어 넘깁시다 너무... <웃음> <웃음> 이런 것도 버려야 되나요 혹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웬만한 건다 버리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넣으면 되는 건가요? 네네 잠시만요? 야. <웃음> 어? 야! 아니 잠 이거 왜앞 아, 나야? 이거 움직이는데 안, 안 지워지는데 아니야 거예요, 아, 그건 아니야 <웃음> 아, 일단 빨리빨리 치우죠 알겠습니다 앵그리 브이씨를 지금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테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제 야무지게 한번해보습니다 반갑습니다. 앵그리보이라고 합니다. 저 현재 유튜브랑 트위치에서 이제 VR챗 관련된 방송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하나 문제가 노래를 또, 또 커버를 해서 올리는데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VR챗 유튜버가 아니라 노래 커버 유튜브구나 이렇게 좀 많이 착각을 좀 하시더라고요. 주객전도가 돼갖고 지금 마음이 아파요. 저는 VR챗으로 성공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은 노래만 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노래를 잘 부르신다는? 아우, 어, 빨리 해. 너무 더럽네, 여기. 한국해. 정말 듣고 싶으신가요? 네, 진짜 진심으로. 유튜브에 앵그리보이를 검색하시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듣고 싶지 않더라도 제가 들려드릴게요. 저는 약간 깔려있는 자리에서잘 노는 편이기 때문에. 음. 어,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합방을 제가 먼저 제의를 했거든요. 같이 청소하자. 그죠, 그죠. 안 받으실 줄 알았거든요. 네네. 아, 제가요? 음. 저는 웬만하면 오는 건다 봤습니다. 어. <웃음> 방송하면서 배운 게, 대리면안 된다. 다잘 받아먹어야 된다 요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받다 보면 또 언제 그자기한테또 복이 돌아올지 모르는 오. 일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는 어떻게 될지 그런 것 모르는 때문에. 거지 이거 하얀 거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하... 밟고 싶어요? 아니 또 유튜버가 뽑아야지 그죠? 장치를 마련했으면 그걸 저지르는 게 유튜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 플레임님 이거는 원래 해야죠 아! 레이텔 어, 앵그리보이 이리 한번 와보세요. 네네. 여기에 물통을 뽑을 수 있는 어, 가야겠네, 장소가 가야겠네. 있는데, 아, 음. 야, 여기 뭐.. 난리네 음. 어, 어, 여기, 여기가 어, 뭐? 물통 뽑는 곳인데, 어, 아이고씨! 아이고! 이아 잡잘 없어. 난잡못 없어. 이거 플레이니 인 밀어서 이렇게 개샷살 남겨. 밀었다 이거 진짜 밀었다. 이거 심하네. 플레이니 아무리 불가... 아 <웃음> 내가 내못했어 <웃음> <웃음> 이거 어떻게 뭐 다시 해야 되나요 지금? 괜찮아요. 이거 복구할 수 있어요. 청소 열심히 하면. 아까 안 보이던 검댕들이 잔툭이에요. <웃음> <웃음> 그러게요. <웃음> 네, 청소할 이거. 수 있는 건가? 근데 저는 저희 집도 청소를 이렇게 안 하는데 게임에서 하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 지큰 방에 계시거든요 아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시나봐요? 예, 같이 지냅니다 같이 지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 제가 이런 게임 하는 거 보면은 피눈 물을 좀 흘리시지 않을까 V열 챗보단 낫지 않아? <웃음> <웃음> 어? VR챗 야무지거든요? 안 그래도 이번에도 대형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달라졌습니다 이제 VR챗 옛날에 막 봤던 그런 십덕갬성의막 거지 같은 게임 아 어, 아닙니다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확실히 요즘에는 VR챗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솔직히 좀 관심이 있거든요 네네. 대세 게임 아닙니까? 저도 되게 네네. 하고 싶은데 세팅을 그러면 넓은 방에서 모션 트리거라고 하나? 트래커라고 많이 들 얘기를 하죠 트래커를 들고 서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공간이 있다는 거는 VR로 있어서 되게 큰 장점으로 나가는 거지, 필수는 아니거든요. 공간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보여줄 게더 많이 늘어난다. 약간 이런 음... 느낌인 겁니다. VR 관심있고 하시면, 언제든지 얘기하세요. VR 풀코스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VR의 맛에 빠지면요 이 세계 전이라고 하죠 진짜 이 세계로 날아가는 경우가 좀 생기거든요 못태어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웃음> 그 정도예요? 매력이 진짜 어마어마한가봐요 아 그럼요 아저씨 제가 아.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여기 네. 아래쪽에 쓰레기 던지면 영산으로 중화돼서 녹거든요? 굳이 소강로까지안 어? 가도 될 듯? 개 야무진 대요? 진작에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오, 그러게요. 이게 이런 이점이 있었네. 어, 좋아요, 좋아요. 오빠! Oh 아! 글었어요. 아! 아! 아! 뭐 아! <웃음> 살려줘요! 저 열심히 일하세요. 잘 받는다는 아, 겁니다, 다리 굽는다. 아이엠 마마. 앵무님도 TS 캐릭터 있지 않아요? 아, <웃음> 아 뭐, 좋으죠. 뭐 플레이님 뭐 그런 거 좋아하셨어요? 어, 아니, 그냥 보이길래. 느낌이 좀싸한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에. TS 관심이 있기는 했죠. 왈로 시작해서 쿤으로 끝나는 어. 그분 때문에. 그 녀석. <웃음> 근데 이제 저희 그 이제 모임이 있어요. 항상 이제 그래 노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이 이제 약간 그 왈씨 주변으로 이제 사람이 좀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관심을 아무래도 가졌죠. 근데 그러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아예 그쪽 세계로 이제 가버리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 내가 알던 멋진 형이 왜 저러고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멋진 형이? 잠깐만 앵보씨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아... 올해 27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 번 여쭤봅시다. 플레이리 저랑 이제 같이 이제 그 아빠 같은 거 하셨을 때한몇살정도겠거이 하셨어요? 23? 아 23이요? 오히려 좋네? 아 정말요? 진짜 젊은 줄 알았지. 아 나이가 더 있을 거라고 어, 생각하신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착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아 목소리가 이제 국제 하다 보니까 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나 보다 아 많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목소리 톤보다 말을 할때그 젊은 패기가 느껴지잖아. 그래 얘들아 이렇다니까 이게 맞는 거야 얘들아. 샌고막 앵본님 막 신세신데 나이 속이시는 거 아니신가요? 막 이러고 이제 오는데 얘들이 이제 죽자고 달려드니까. 어, 어떻게 그렇게 그 분이... 멋진 동굴 목소리를 갖게 됐어요? 네. 어, 예 의도한 건 아닌데요. 제가 인터넷 방송을 되게 오래 봤어요. 그때 당시에 약간 굵은 목소리가 좀 메타였을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트리머분들 막 따라하다 보니까 전성기가 와서 이렇게 좀붙혀졌다 약 요런 느낌이 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원래 목소리는 조금 다른가요 톤이? 평소에 얘기할 때는 좀더 가볍게 얘기하는 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뭐 가짜 목소리다 이런 건또 아니고요 약간 발성을 연습한.. 발성 연습은 실제로 좀 했죠 맞아 노래도 잘 부르신다며 아 그게 아니고요 연극을 좀 하다가 방송을 했던 거라서 드라마나 무대 연기 같은 거어 그렇게 유능할 수가 이게 이게 맞는 거 이게 맞는 행동이야 이게 알았어 얘들아? 이게 사람 대하는 거야 도대체 어? <웃음> 얼마나 어? 시청자분들이 많이 놀렸길래 플랩님 <웃음> 영상 자체는 제가 공포 게임 영상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어? 저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공포 네. 게임을 하면은 심장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게 심장에 <웃음> 무리여가지고 못 하겠어 약간 공포 게임 전문가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초반에는 그랬다가 이제 청소로 전직했죠 약간 좀 여유 있는 삶을 누리면서 청소로 힐링하고 염산 빠지고 하는 거 보니까 막 그렇게 여유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웃음> 비명으로 쌓아 올린 채널이다 보니까 비명을 안 지으면 아... 또 심심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비명 같은 거막 지르시면 목 관리도 쓰십니까? 그럼 노하우 같은 게? 그냥 배즙 같은 거좀 많이 먹고. 아, 있네. 그래. 이거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맞아요. 그거 관리 안 해주면 진짜 목 한도 끝도 없이 망가져서 진짜 젊었을 때목안 망가질 줄 알고 막 쓰다가 어느 순간부터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성대가 망가졌다 라는 걸 그때 깨닫고 이제 좀 관리하기 시작했죠 진짜 몇년 동안 노래를 안 불렀어요 노래가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다가 최근에 직원들이랑 같이 MT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숙소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가지고 사장님 노래 한곡 뽑으셔야죠 이런 분위기가 돼서 약간 겁먹은 상태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어, 아 그래요? 어저좀 되게 감동 먹었어요 열심히 관리했던 게 이제 약간 빛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네 그쵸 그쵸 으야 <목소리> <목소리> 혹시 이 사람이랑은 확실하게 친하다 하는 분이 있을까요 방송인 중에? 혹시 제모임 아시나요? 크루는 아닌데 크루 느낌으로 약간 같이 다니는 인원들이 좀 있거든요 왈도쿤 하우카우 통깡이 음. 엘로라쿤 아, 그 멤버들의 공통점을 좀알것 같긴 한데 어어 어어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조합은 아닌데 그래도 같이 있으면 좀 즐거운 애들 <웃음> 혹시 나중에 개모임 멤버들이랑도 다 같이 불러가지고 청소 게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정말 좋은 생각이거든요? 경고만 하나 좀 드릴게요 그날 그 조절이 안될 수가 있어요 종료 아 멤버가 한명 있는데 누군지 귀속말로 이렇게 살짝 하, 하우카우라고 아 엄마가 이제 사람 긁는 거 완전 야무져갖고 aka 감정의 지배자거든요 닐 드럭만이랑 뭐 진배 없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TS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하우카우 씨가 난입해가지고 TS 강의를 예. 해주시길래 어. <웃음> 근데,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본인은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누구보다 즐기는 게딱 보이는데, 내가 하려고 한게 아니다. 이 세상이 나 그렇게 바꾼 거다. 말도 안되 개분을 이제 막 하는 그런 분이라서, 모임 안에서도 약간 걱정되는 인물 중 하나예요. 이러다가 진짜 저기 다른 국가가 갖고 바꿔오는 게 아닌가. 아, 그리고 저희 멤버 중에 한 명이 더있었네데 장마부님도 계십니다. 얼굴 먹구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무서운 건그 사람도 요즘에 TS를 좀 밀고 가려고 하는지 참. 네. 먹구름이 TS가 돼요? 그 되더라고요. <웃음> <웃음> 인정하지 않은데 되더라고요. 예. 어, 역시 그 세계는 참 미묘하네요. 음, 본인이 즐긴다니까 뭐 제가 거기서 뭐 반대할 수도 없고 물론 뭐 좋은 형이고 뭐 그렇지만 그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 자 그러면 약간 화제를 바꿔서 지금 네네. 얼추 청소가 다된것 같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어... 뒤져나 싸우면 될까요 이렇게? 아니야 3번을 아, 눌러봐요 3번 어, 이게 아, 뭐냐면 네. 오염탐지기예요 좌클릭을 누르면 피나 시체, 유기물을 찾는 거고 우클릭은 네. 무기물이에요 탄 자국 아니면 쓰레기 아. 이런 것들 잘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둘다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청소를 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해서 제일 요동치는 곳을 찾아서 청소하시면 됩니다 아 이게 끝나고 싶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닦을 때까지 안 끝나는 거네요? 그렇죠 100% 찍을 때까지 하셔야 씨. 됩니다 아 이게 제가 오늘 너무 열심히 해서 이거 분량 안 나오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웃음> 어, 아직 멀어서요 걱정하지 마요 어, 아니, 그래도 옛날 게임 치고는 확실히 그게 좀 있네요 그런 게꽤 놀라운 점들이 아이고. 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 아 근데 여기 계속 요동치는데 뭐가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 아! 어디갔어? 또 떨어졌어 아. 어? 여기 밑에 피 자국이 보여요 그 아, 근데 아. 저 그거 말고도 문제점 하나 찾았어요 뭡니까? 천장에 피 자국이 있는데? 그.. 러니까요 <웃음> 우리 아까 완전 큰 폭발 일어나면서 피가 위로 많이 튀었는데 뭐딱잖라요 저거 평소라면 은 사다리차가 있어서 높이 올라가가지고 닦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맵에는 사다리차가 없네요 편법을 사용하겠습니다 방장만 아 할수 저... 있는 특별한 권한 어? 아 캔플라이 <웃음>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해 꼬라지가 <웃음> 내가 이런 거 좋아했네 <웃음> 아니 근데 요런 뭐 무기물 유기물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이면 어디가 더럽다 이렇게 알려주는 기술이 훨씬 더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저도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심하네. 야, 이거 백날 닦아봐 까만... <웃음> 플레이 님 멀리서 플레이하는 거 보고 알았어요. 어디가 더러운지 모르면 일단 걸레질부터 하고 봐라. 이 게임은 어... 이게 쉽지 않다. 프레시 같은 기능이라도 있으면 이게... 아... 이게 좀 더럽네라는 생각이라도 볼 텐데, 야... 여기가 어... 더러우면은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냐? 이거... 폭탄이 한번 터지니까 어... 사방 천지에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더러워져가지고 좀 난감하구만. I am 아, 엠... 맘... 맘... 저 사실 플레이어한테 가장 궁금했던 게 있긴 합니다. 뭐뭐 뭐, 뭐, 뭔데요? 플레이어님 결혼하셨잖아요. 어? 제가 이 나이 먹고도 아직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어? 어? 그게 놀랄 아, 일이야? 아니, 아니 뭐 전혀 놀랄 뭐... 일이 아니지. 아니, 왜 그랬을까? 어, <웃음>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앵무님은 엄청 매력적이어가지고 한번쯤 연애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 생각을 했었죠. 근데 뭔가 그니까 약간 시작에 있어서 뭐가 제일 좀 중요한가 이런걸 좀 알면은 좋을 것 같거든요? 완전 대선배시니까솔직 연애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냥 만남인 것 같아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일단 시작부터 하지 않겠어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겠죠 근데 지금 주변에 이성이 있나요? 어... 어, 크루도 지금 보니까 다 남자잖아. 그, 그, <웃음> 거. TS 말고! <웃음> 아, 그, 그, 그렇죠. 예. 그, 아, 일단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예. 억지로 만난다기 보다는 그냥 이제 열심히 다른 사람들과 방송하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연이 쌀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인연의 꽃이 피어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사람 타서 타서 이제 그 사람의 친구라던가. 일단, 만나야 되는 거군요. 그, 저, 네. 아, 아. <웃음> 아.. 너무, 남자들이랑만 아. 놀지 말고. 아.. 야, 이좀 뜨거워 보인다, 이거. 아. 그, 그, 그. 뒤져라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웃음> 참 <웃음> 있더라고요, 아. 세상에. 예. 아, 그래요? 왜 그럴까? 나중에, 그러면은, 제가 여성 게스트분을 한번 초대해가지고 같이 합방을 해보는 아. 아. 시간을 가져볼까요? 아, 진짜요? 아, 너무 좋죠 아, 너무 좋아하는데? 게임 아, 필요없어요 <웃음> 스피 버려도 돼요 진짜 예. 어 근데 약간 연애에 대한 환상이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이 나이 먹으면서 까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음, 음. 약간 그 사타지가 좀 아무래도 좀 있긴 하죠 예. 어, 연애하고 싶어요 예 오, 요즘에 뭔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굳이 연애를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분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럼, 만남을 가지고 싶다 하는 분을 정말 오랜만에 봐서 좀 기분이 좋아요 나는 인생이 사랑을 안 하면 반은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은 사랑을 그럼, 하는 동물이란 말이야 인간 자체가 그 사랑의 결정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요즘에 사랑이 좀 식는 것 같아서 너무 슬펐어요 앵부님 같은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맞아 사랑꾼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맞아. 응? 맨날 어? 연애하면 막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이거 해야 돼,들아. 얘 어? 오늘 나가 집, 집, 집, 집, 집에만 짝박혀 있지 말고 이들한테도 한 얘기야 이거. 어 플레이님에 거기 계세요? 아 이게 계속 더럽다고 떠가지고. 아 계속 파이프에 뭐가 묻었네. 터지면서. 아 그래요? 맵 자체가 쉽지 않은 맵이었네. 일단 터지면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100% 절대 찍을 수 없다는 거를. 어, 네. 야 저... 여기 파이프 안에 손들어있어 야 이거 어떻게 꺼내? 그... 저거 아... 살짝 큰일 난것 같거든요? 지금. 예. 왜? 뭐? 왜? 안녕하세요? 야! <웃음> 왜 거기 있어? 꺼내려고 내려왔는데 이게... 어떡해?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사람 살려! Later. 자, 이 타봐라 이. 오케이 탔습니다탔습니다 어, 위로 상승 중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스나이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거케미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러이오이거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오오나이다케이오케이이이이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은 클리어를 못하게 해놓은게 맞나봐요 그쵸 그런 거 같아요 붉은 바닥 넘어지고 흰색깔 밝은 것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갈 수 없는 이국에 빠진 거맘마매야 음! 찾았다! 찾았어요? <웃음> 진짜 개약질이다 이거 <웃음> 아씨발래 내가 맵을 잘못 골라갔네 아니야 그래도 청소는 고생했어도 유튜브 각은 제대로 뽑혔어 맵이 그지 같아가지고 치트를 쓰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열심히 잘 청소를 한것 같아요 자 이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청소를 다 완료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리 와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퇴근 기계라는 것입니다 어, 드디어 퇴근할 수 있나요?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자 멋지게 외쳐주세요 퇴근스퇴근스 퇴근스! I want to go home 퇴근 맞나? 앗 지금 97%거든요? 아... 아, 왜, 왜 97%일까? 아무래도 터뜨린 게 문제였나봐요. 터뜨리는 것도 문제였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 회사비품. 이 레이저가 회사비품이거든요? 이걸 태우면 네. 감점이에요. 레이저 몇 개를 좀 빠뜨렸던 것 같아. 그걸로 감점이 된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재밌네요. <웃음> <웃음> 다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청소의 네. 묘미를 전혀 재미... 모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재밌을까 하다가 청소가 끝나면은 <웃음> 이거 왜 재밌냐? 재밌지? 이런 모습. <웃음> 이거 시참 컨텐츠로도 꽤 괜찮습니다. 나중에 한번 아... 도전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저희 노예 부리는 것만 불려야겠습니다. 오늘 청소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저한테도 좀 사람이 좀 찾아와서 청소할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음. 이번 기회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도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아. 그것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오케이 여기 아이씨. EXIT 이문으로 나가시면 이제 완전한 퇴근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경험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대가 합니다 아디오스! 아디오스!